우리가 할 게임은 딘 파크, 띵 파크, 놀이동산. 파 놀이동산, 놀이동산 가봅시다. 놀이동산 가봅시다. 예. 어, 시작하자. 자, 가보자. 아빠, can be my d a d d can be your daddy? 아빠가 될수 있다고? n c a n be my d a d 아빠는 너의 아빠야. Even r o b o t o u Can I go play at the water stuff? Oh, yeah. Yeah. Yeah. Yeah. 아담?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와, 이거 되게 쿨하다. 이거 봐. 와, 되게 멋있다, 이거 멋있다. 그지향은 우리 놀이동산이잖아. 놀이, 놀이동산 왔으 놀이국을 타야지. 어서와. 어딨어? Yeah. I'm coming. 아, 어서와, 얘네. 예. <놀람> 이라라 히어라. 히어라. 히어라. 히어라. t 어라 히어라. 히어라. t 어 o 히어라. 히어라. 히어 s 히 o 라 히어라. 히어라. 히 a 라 히어라. 히어라. 히어라. 된다 라다어다히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기다려. o k a Ready? 와우. Awesome. Awesome. <목소리는> 들 b 이 c y 여기 e s yes, bicycles here. b oh, 그래. okay, 어, 어, 어. i c y c l 아 s yes, yes. Bicycles, yes, yes. Bicycles, yes. Bicycles, yes. Bicycles, yes. b i l c i c e e 어, 여깄다. 어? 샬롬. 바보 아, 탔어. 그렇지,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아빠한 와. 샬롬! 샬롬! 바보 내릴게. 어뒤로 가야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내려졌어? 샬롬! 떨어지면 어떡해? I went over here. 오케이, 오케이. 이야. 이야. 아직 시원한데, 그지? 시술 뛰어었어 오, 다시 왔어. 아, yes. 어, 실수로 점프 눌렀어. 와, 아무것도 볼게 없네. <웃음> 저기, 저쪽에 보이는 갈색 있지? 그렇지,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저기가 이 롤러코스터 탈수 있는 애 같아. 저기 가볼까? 예. Yes. 가보자. 여긴거 같아. 맞았어. 어떻게 들어가지? 어, 했다. 있다. 열차 있다못 들어가 일로. 꼈스꼈스꼈스어꼈스꼈스꼈스꼈스 꼈어 아! Let's go to this way this 자 way 돌아가자 then. all the way All the way around 돌아가자 가자어기문 아, 있다 못 들어가 문못들다가아 저기 이으로 가야 돼 에헤이 양이예맨 앞줄 자 어떻게 타는 거지? 버튼 합니다. 어, 한다 어, 뭐야? 이거 체크 위 스페이스 위위 뭔가 어떻게하는 거야? 이거 갖고 손 들고 있는 데 내리 안 보여 떨어진다. 한번더 탈까? <웃음> 우리 둘다던지고 있어 이거봐 <웃음> <웃음> 손이 어버렸어 손이 안 내려와 아하하지 <웃음> I always feel happy right? y e h y r i s o i t y e i t 한번더 탈래? <웃음> 어이차를타이틀먼 타자 네, yeah, 타이틀자 타임 트 e t 러 a 어 중요한 내용이 없어. 자, 러페스티 f 트이것도손해야 되지? 근데 그래, 15 알이나 내야 되는데 돈 없어 우리 Standard 로 갑시다. 우리는 벌써 ready야. 우리 벌써 준비됐어. 이거 타려고 그지? 응? 손도 들고 있고. <웃음> <웃음> o to be ready. Yeah, always going to be. Always, we are ready to play. w h m t l e i s go n i g h t a h a d Let's go n i g h t ahead. What? No! i a y going o o Yeah, yeah. yeah. 여기 있어? 아. Uh -huh. 아빠 안 보는데 여기 있네. 어? 먼저 갈 거야? 응. Yeah, 탔어? Uh, 탔어? 아, 어 아, 갔다 시 아, 빠 기다려야겠네 그러 타는 거 볼까? 어. 디어 저기 다 떨어진다. 자 있다. 어 샬럿 손 들고 있나? 이또. <웃음> 자 이번에 이거 타자. 내가 차를 줬어. 자, 스탠다터넷 들어와. 어디 앉을 거예요? 자 앉아봐. I r i d it. 오케이. Okay. <웃음> Let's go. w 우 o 우 w 우 o 우 w h o 진짜 못타 타고 싶지 않아. 왜? 무서 yeah. What? y e w e back. 아 로블록사 있어서 고맙다. <웃음> 진짜로 안 타도 되잖아, 그렇지? <웃음> oh, <yeah! 웃음> yeah. 오! 예에 e a h p a 에 a s i the dinosaur place. y e a Let's go to line. Meet today's d yeah! <웃음> i n o r h dinosaurs. 시 와우. 스테고서우스스테스테고서우루스슬리서울스라가서울스라라서울스스티라서울스테스테우서울 스테가서울! 스테가서울! 스테가서울! 스테가서울! 스테가서울! 가가 It's a car, it's a car Look at these boats okay. We can ride these boats Okay, get on. Okay Let's go We are on a boat We a r on a boat We e on a boat On a boat On a boat 베안 잡아! 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고 갔다. 배를 타워 어, 다이노 어. 뭐어게 이거 뭐지? 랩터 같은데? 봤어? 하 uh 스테고사우루스. -huh. Uh, <sumble> oh, wow, s t e g o s a 어, 이게 뭐야? 브 r 키오사 r a 스 o p s t r i c e 와, r 오, 우 올라간다. 불 어? 이거 무서운거였나 봐. I can't see him. 아무것도 안 보여. 갑자기 떨어질 것같두두두두 우리 여기서 다논거 같다 이제. 쓰레기통 위에 올라가기. play d 오케이. Let's play d i f 예 Let's play d i f 바이.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빠빠이. 좋아요 구독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Just watch me.